자, 하이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굉장히 설레이고 기쁜 소식 드릴 것 같은데, 데브가 요즘 바쁜가 봐요, 그죠? 우리 쿠킹덤 업데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인가 봐요, 이제는. <웃음> 업데이트 얘기가 없고, 어, 우리 쿠킹덤 관련된 이제 단톡, 단톡방에서도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보면, 이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. 3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, 없는 것 같아요. <웃음> 한 달에 한번 이제 정도 하는 것 같고, 데브 형들이 왜 이렇게 바쁜가? 제가 좀 이런저런 정보들을 좀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자, 뭐 여러가지 몇가지 짤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런 짤이랑, 자, 뭐 이건 유명하죠? 뭐 요런 짤이라든지, 자, 요런 짤. 이 쿠킹덤이랑 뭔 상관이 있겠는가 하겠지만, 예, 데브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놀랍게도.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제가 찾아봤죠? 파밍을 좀 했는데,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제가 가장 기대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프로젝트 B입니다. 쿠키란 프로젝트 B. 데브가 새로 만들고 있는 신작입니다. 일단 보면요. 어, 지금 바로 제옆에 여기 딱 있는 자석 누굽니까 이거? 어, 마법사 막 쿠키 딱 보인다 그죠? 마법사 막 쿠키가 보이고 요거 여기 여기 날라다니네 누굽니까 이거? 딱 봐도 용쿠 같이 생겼다 그죠? 용쿠인데 등 뒤에 뭔가 이게 로켓 장치를 달고 슉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 모습. 자 여기 한번 봅시다. 이게 까마귀 예, 특징적이데 그죠? 까마귀들이 날고 있고. 아무래도 블랙 레이즈 맛 쿠키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 우측 하쪽, 우측 하단에 아마 우유 맛 쿠키로 추측되는 그렇게 생긴 친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예, 말을 좀 아끼고 있었습니다만 센터에는 누가 있습니까? 떡하니, 떡하니 닌자 맛 쿠키가 칼딱 꽂고 뭐플로 휘날리면서 서 있다. 그죠? 닌자 맛 쿠키가 거의 주인공급인 것 같아요. 여기서는. 어, 주인공인가 봐. 느낌이, 포스가. 용쿠가 주인공이라나 그래도? 주인공은 용쿠인데 거의 뭐 하여튼 주인공 포스예요 닌자가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이 투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거 보니까 마들렛 마들마 쿠키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고 귀가 이렇게 보인다면서 귀가 어 귀가 웨일프 어웨프 정도 그거는 확실히 귀가 아니 돌일 수도 있어요 돌멩일 수도 있는데 왠지 웨일프 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조금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게임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? 일단 너무 길이가 되는데 약간 제가 내가... 아니 뭐 별을 볼 군데서 이 구도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언덕에 올라서 있고 주인공이 세상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, 여기요 요런 여기 거 있죠, 요런 거. 요, 요런 건물. 요런 건물이 무슨 신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. 그래서 약간 오픈월드 느낌 좀 나요. 오픈월드에서 어떻게 뭐 캐릭터 성장시켜 싸우는 컨셉일지, 원신 같은 느낌, 그런 느낌일지, 아니면요, 약간 오버워치 같은 그런 장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뭐, 닌자마 쿠키 같은 경우 겐지처럼, 어, 원그레스 표창 뜯지다가 칼로 탕탕 막 칼로 싹 베기도 하고, 어? 그런 어떤 느낌이다가 용감한 쿠키는 이제 땅에서 평 쏘다가 부스터를 부스 날라가지고 주주주주주 쏘고 막 이런 거. 약간. 상상이에요. 그냥 상상. 좀 재밌는 공통, 공통점을 찾은 건 뭐냐면, 우리 닌자막 쿠키 성우가 누구십니까? 김혜성 성우님. 김, 김혜성 성우님이 오버워치에서 겐지 성우를 하셨다. 그죠? 닌자 하면 김혜성님인데, 쿠키는 킹덤에서는 이 닌자가 완전 무슨 뭐, 어? 잘 목소리 들어볼 기회도 잘 없을 정도로 커먼이었단 말이죠. 근데 프로젝트 B에서는 김혜성 성우님이 떡상할 가능성도 있다. 어, 거의 주, 주인공급으로, 겐지급으로 날뛸 수도 있겠다. 뭐,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. 또 재밌는 거는 마법사막 쿠키. 마법사마 그 다음 쿠키 성우님이 이현진 성우님, 이현진 성우님이 또 오버워치에서 메르시를 하셨어요. 그 다음 우리 우유맛, 우유맛 신용우 성우님, 오버워치에서는 리퍼, 리퍼 하셨거든요. 뭐 약간... 그분들이 프로젝트 B에서 다시 뭉친다 뭐 이런 느낌 좀 있고요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좀 보면서 또 유추를 좀해 보기로는 게임에서는 게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각 사용자 캐릭터와 쿠키만의 독특한 전투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직접 조작과 직접 조작, 조작과 실시간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쉽고 즐겁고 몰입할 수 있는 전투 체험을 제공한다 공격적인 전투의 매력을 극대화한 프로젝트 B만의 다양한 오리지널 쿠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쿠키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프로젝트 B에서만 또 나오는 새롭게 등장하는 쿠키들도 있겠다 그죠 전작에서는 없었던 그런 쿠키가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투 및 액션 게임의 균형 잡힌 조합이 특징이다 액션 게임인가 보다 오버워치 쪽에 좀 힘이 실리는데요 약간 그런 어떤다션 총을 쏠지 아니면 뭐 뛰어다니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킹덤에 이어 가장 빠른 신작은 올 하반기 모바일과 스팀을 통해 개봉할 예정 같다. 음,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저도 그런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거고요. 올 하반기 모바일도 나오고 스팀 PC로도 할수 있고 그런 스타일로 나올 것 같다. 좋습니다. 이렇게 프로젝트 B 소식이었고요. 자, 다음은 이미 좀 많이 유명한 소식이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. 오븐 스매시. 쿠키는 오븐 스매시 나온다 그죠? 대분님들이 바쁠만 하네. <웃음> 바쁠만 하다네 오븐에. 여기서 막 어떤 미니맵에서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서로 이제 막 전투를 펼치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맵에서 맵에 서 지금 유저들이 격돌한 분위기입니다 멀티로 지금 격돌을 한것 같고 양쪽 팀이 있는 것 같고요 11대 37로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팀 점수가 나오고 있고 시간은 46초 남았네요 그래서 별을 지금 누가 많이 가졌는가로 팀의 승패가 결정날것 같습니다 별이 지금 레드 팀이 3 7개를 가졌네요 어떤 느낌 나입니까 저는 요거는 브롤 브롤 스타즈 느낌 좀 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프로젝트 B는 쿠킹덤의 오버워치 버전이다라면 오븐 스매시는 쿠 킹덤의 브롤 버전이다. 처음부터 추측, 얘기, 추측입니다. 아직, 아직 뭐 게임 영상이 뜬게 없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여기서 막펑 뭐가 터지기도 하고요. 어. 이렇게 조금 조금한 애들 막 컨트롤 해 가면서 진짜 딱 브롤 브로울 느낌인데 브롤도 제가 한15000 트로피까지 빡세게 했던 유저거든요. 쿠키들 보면 뭐 용감한 쿠키, 웨울프, 뭐 악마맛도 있겠고요. 용사도 있고 뭐 탐험가도 있고 이런 애들부터 이제 기본 약간 기본인데 난좀더센 애들도 나오겠죠. 다크가카워막 그 이러면서 어, 그러 이제 꼭 뽑아야 되려나? 브로스타즈도 뽑아야 되듯이, 뭐 신규 쿠키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 뽑아 나가면서 뭐 그런 느낌이 나나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보면 그죠? 웨얼프, 뭐, 체리의 우유에, 여기 닌 아, 여기서는 좀 닌자가 조금 외곽으로 빠져있는 것이 조금 존재감이 약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정도고. 정글전서도 보이고요. 악마도 보이고. 음설탕, 여 스노킹 타고 막 다니고 있네요. 자, 요런 짤도 굉장히 약간 글로벌하게 나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요런. 거. 스노킹이 상당할 것 같은데 느낌이 뭐 등치가 이만한 게막 나오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 그다음 제가 좀 놀라 버린 거 대부 맞나요 이거? 지금 그 몇번 검색을 다시 해봤어요 진짜 맞나 싶어서 데브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맞습니다 세이프 하우스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면 은 어떤 쇼인들를 통해서 좀비들이 막 있다 그죠? 여주가 이거 보고 있어요 개까지 데리고 약간 그림체나 이 모든 게 어, 기존에 약간 쿠키런 그런 팀 자체가 다른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데브가 데리고 있는 다른 팀인가 저는 라스트 오버스가 떠올라 버렸어요 혹시 니까 콘솔 게임의 더 h 스트 오브 t o 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 느낌이 났어요 총 매고 있는 것 같죠? 그냥 좀비한테 갈겨 버릴 것 같은데 퀄리티가 상당해요 일단 자. 세이프 하우스, 또 다른 짤입니다. 도심에서 버리는 숨 막히는 총격전, 이래가지고. 어, 남캐도 있는 것같고요 개머리판 보이는 거 보니까 총 메고 있다, 그죠? 여기 이제 말대가리 뭐 어떤 가변 같은 거 덮어 쓴, 샷건 쓰는 캐릭터도 있는 것같고요 자, 요런 여캐, 지금 권총 들고 있고, 어, 완전 그림체랑 완전히 다르죠? 여기 지금 커밍순 되 있습니다. 커밍순. 어. 야 이야... 이자 한번 보십시오 미국 미국 미국스럽지 않아요 좀 힙하기도 하고 저는 이, 이 일러를 보면서 좀야취절당했다 할까 네, 콘솔 게임 덕후기도 해서 아니, 게임 자체 덕후지만 모바일 게임은 이제 일상같이 하는 게임이고 막 주말에 이런때 이제 시간 내서 소파에 퍽 들어 놓아가지고 콘솔 딱 잡으면 ps5나 스위치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진한 딥한 게임 되게 즐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좀비 딱목딱 딱 잡아놓고 권총으로 이미 좀비를 죽인 것 같아요 이뭐 죽은 거 같은데 이미 죽여 가지고 정말 콜수 있게 이거 봐봐 이거 스나이프건 디테일 좀 봐. 이런 거는 약간 심쿵 하거든요, 저잖아요저 세이프하우스. 저는 약간 여기 봐봐요, 막이 아바타 같은 거막 사가지고 막 모자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그죠. 커스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모습 좀 보이는 것 같고, 총알. 요거는 그날에 미션 1일 퀘스트 하면 받는 그런 어떤 재화 같아 보이는데 나는. 이런 어? 일단 좀 우스꽝스런 코스튬 입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 같고, 막 돈이 후두두 떨어져 있고, 막 피가 막. 어? 약간, 배그? 나는 약간, 그 그림체는 약간 배그? 이게 좀 떠올라요. 어,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라스트 오브 어스였고, 그 다음에 배그 느낌 좀 있지 않나? 그래서 약간 좀비를 잡고 끝나는 어떤 스토리물이 아니라 어떤 맵에서 유저들 간의 어떤 총격전이 있는데 거기서 막 좀비도 끼어있는 어? 그런 어떤 좀비도 섞여있는데 서바이벌로 총싸움을 하나? 아, 이거 씨, 재밌겠네. 그, 제가 약간, 대부라는 회사가 좀 달리, 달리 보겠습니다. 그, 그러니까 지금 쿠, 쿠키런 킹덤 업데이트 좀 늦어져가지고, 약간, 솔직히 말해서 약간 조금, 뭐야? 아니, 이렇게 잘 되는 게임을 왜 이렇게 약간 버리는 느낌이 나지?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.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. 왜잘 되고 있는 게임의 인력을 어떤 신작 개발에도 더 투입을 해서 뭐 계속 쿠키룸 킹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쭉 버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또 다른 게임을 정말 압도적으로 멋진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 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좀 응원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런 신작도 지금 준비 중인가 보더라고요 브릭 시티라는 신작입니다. 요거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, 게임 잘하리잖아, 형이. 이거는 딱 옛날에 심시티라고 있어요. 심시티. 도시를 짓는 게임이거든. 도시를 어떻게 지어가지고, 뭐,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켜서, 그 도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, 그 돈으로 건설도 더하고, 뭐, 이런 어떤 도시를 만드는, 딱 도시를 만들게 생겼는데? 또 그런 거 하면, 그림체는 심시티나 이런 게 아니라, 약간 네모네모 해가지고, 마인크래프트의 감성? 마크 감성의 어떤 도시를 어떤 크리에이티브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, 도대체 몇 개를 만드는 겁니까? 커피 터지겠는데. 그 <웃음> 요런 게임도 준비 중인가 보더라고요. 파티 파티 해 가지고 데코 플레이. 요런 거는 이제 그 캐릭터들 이제 그 아바타들 이렇게 미용실 데고 갖고 머리도 새로 하고 염색하고 막뭐 꾸미고 하는 그런 그런 게임.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. 요런 것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뭐가 제일 좀확 땡겨요? 자, 1번 프로젝트 B, 2번 오븐 스매시, 3번 세이프 하우스, 4번 브릭시티, 5번 파티파티까지 신작들 나오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볼게요 구! 파이!